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마스터왕TV 예법택경뿐 이상의 멤버십을 위한 영상입니다 멤버십을 위한 영상이니만큼 네, 특별히 더 최선을 다해서 예법택경의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체중은 앞으로 간거죠 그리고 일어났다가 뒤로 앞뒤 기본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체중의 이동이 앞뒤앞 귀, 앞발이나 뒷발을 움직이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겠죠 스탠스도 바꿔주고 그러면 제자리에 서 있으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해서 옆으로 원래는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기본적으로 장모치기를 할때 이렇게 45도 정도로 그 손을 뻗습니다 셋넷다 이걸 가지고 기본 앞뒤 발길로 연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? 움직여 야 면치기 하나 하나 둘옆제 발길로 피해 주시고, 네, 나가면서 앞 면치기 빠졌다가 하나 둘세 템포의 변화를 줬죠. 그 뒷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초대뼈를 강하게 차주는 것이 초대차기. 넷네가 넷, 면치기 좋대.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대차기 그렇죠. 면치기 턱걸이 놓고 빠졌다가 턱걸이 다시 움직이고 장모치기 했다가 장대차기 쓱 빠졌다가 턱걸이 다시 움직여주고 면치기 빠졌다가 턱걸이.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서 즐겁게 같이 수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칠게요. 바로 베레